지난 3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년 전과 비교해 48배나 급증하는 등 분양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질지 주목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의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다. 수도권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 가구가 민간 물량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은행권 LTV는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20-70% 수준이고 수도권 규제 지역 등에서는 대부분 40%를 넘기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주택 매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완화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급 규모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가구로 실제 지난 10년간 2012에서 2021년 중공 된 478만 3,494가구, 연평균 약 48만 가구의 공급 경험상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TV와 관련해서는 차주별 DSR 총부채월이금상환비율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정책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며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자는 대출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금융권은 평균 50%로 제한되므로 LTV가 완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는 대출을 통한 도심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개인별 d s r 제도의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한데 규제의 기준이 상당히 높고 일외적인 규정들에 대한 보완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며, 더욱이 부동산은 담보 역할이 충분한데 잔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 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부동산 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주요 원인은 세금과 대출, 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에 과도한 규제가 있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정상화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꼭 강조했다. 종부세는 속도 조절, 1주택은 요건 완화, 다주택 중과세 1년 배제와 보유세 완화,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의무 없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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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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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 등은 과감히 없애겠다는 방안이다. Yes.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개발이익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Yes. 공급주택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요를 채우기 위해 공공분양 중심인데 3040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추첨제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일 관계부처 합동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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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과 민간 공동시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기부 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보다 10에서 30%포인트 가량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와 상가 우선 공급도 약속한다. 보장한 추가 수익 외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을 마련하고 세입자와 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과 지역사회 생활의 소시 확충 등으로 활용한다. 실거주자 거주수단으로는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신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등이 거론된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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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과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된다. 정비사업 공공에 맡기면 제초안 없다. 이해관계 조율과 공익 확보 등 공공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다. 제자리 걸음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과 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합원 화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 등이 생략된다. 이를 통해 13년 이상의 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참여 동료를 위한 개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의, 입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큰톡으로 개선될 수 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 장내 부담 아파트 가격을 현물선납 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없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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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공주도 개발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는 일반 공급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매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15%인 공공분양 일반 공급 물량은 이번 대체 공급분에 한해 비중을 50%로 상향한다. 또 저축총액 순으로만 공급됐던 일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도입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한 만큼 투기 수요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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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근지역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기획조사와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업계나 지자체 등이 사업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이전보다 10에서 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도 제외한다.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 어려움을 덜고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 사업은 민간이나 공공 혼자 할수 없고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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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우선 일시적 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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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문재인 정부의 93대책과 12·16대책에 따른 조치로 이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양도기한이 당초 3년에서 1년까지 줄어들었다. 이때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일부 매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주택을 급매 처분하거나 아예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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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시행된 1세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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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간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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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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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의5 10에서 17일 와 국무회의 24일을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금부터 소금 적용한다.